곰스타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봉팸, 달봉이네 가족낚시 하기 TV를 보고 계시지만 네, 곰스타도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성국님, 안녕하세요. 달봉이 형제분 반가요 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진 시 않을 것 같네요. 아빠, 이거 옷을 어. 는거어어늘 뭐 너울이 많다. 내티배벽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바늘은 걱정하지 마.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어. 아빠가 한마 이렇게 성견지명 있는 거 있자식아. 내내. 아나 진짜 주, 중학생이다 자식이. 채비는 자작채비인데 도래가 있으면 간단하게 8점 해도. 첫 캐스팅. 오첫 스네. 한번 보여드려라 그것도야첫 아, 스. 오늘도 상태가 대박칠 거네 형님. 저, 우현, 후미야. 대박, 모심 이상한 거지. 제 옆에, 날씬해 보이는 전 녀석이, 곰스타 낚시 t v 입니다 안녕하세요. 곰스타입니다. 네. 응. 네. 싫어요. 구독 부탁드려요. 달형이랑 <웃음> <웃음> 가면 꽝. 야, 나, 나, 나저 뭐, 유리아빠랑 갔을 때, 300개 잡았어. 자. 아, 나...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앉아서도 잡잖아. 네. 아이, 네. <웃음> 자, 짝댄다 아, 제또아무말 대자치 하네. 자, 충분히 담을 만한 사이즈죠? 자, 한 마리. 아, 카운터기 어딘지 모르겠어. 보나기님, 조기도 예, 예. 작은 거만, 오! 야, 이, 게 보여드려라. 오. 오. 네 야. <웃음> 야, 나도 사이즈 괜찮은 거 올라왔어. 네, 네. <웃음> 나이스. 오, 얘는 사이즈 좋은 거만 줬는 저희 벌써 위, 위에 물통에 위에 다저담아어가요다 다 아, 선택하고 보내야겠네 야나 다섯 마리거든? 너 일곱 마리야? 어 아빠 엉덩이 젖었어 왜? 엉덩이 있어 이거 하나를 먹어 여기 집에 하나 먹어도 돼잠 많이 못자 가지고 그런 거 같아 하나요, 하나요, 하나, 어. 어 하나, 하으면안돼어자 여덟 마리 째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자여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어하 <웃음> 세지 아빠 냉장고인가요? 네, 세지 아빠님은 앞으로 이 제거 싫어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세요. 이상한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셨네. 잘 보면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자, 어어, 싸게 좋아요. 자, 히트했습니다. 자리가 좋네요. 여기가 내 걸로에 네가 잡아가 예, 네, 뭐 요즘 기가 이상해서 안 들리네요. 잘. 또 자기 자리에서 했다고 또 자기 거라고 우기네요. 어, 근데 사이즈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장대네. <웃음> 야, 장대 크다. 사이즈 나쁘지 않을 것같아요 장대야, 장대. 자리에 저주가 있네. <웃음> 오늘 어쩌다 보니, 예, 네, 이백쪽이 낚시 왔는데, 네, 뭐 옆에서 뭐 많이 잡는다고 자꾸 자랑을 하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곰스타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봉이네 가족 낚시이야기 TV를 보고 계시지만, 네, 곰스타도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성, 유성군님 안녕하세요. 달봉이 형제분 반가요. 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진 시 않을 것 같네요. 김경현님, 오늘 검스타님덕출로 분위기 화, 화기 애매한 게, 화기 애매한 게 좋네요. <웃음> 화기 애매한 게. <웃음> 야, 크다. 야, 27, 8 되겠, 오, 3자 되겠는데. <웃음> 야, 백조기가 이따가 성태 나오면 그 자리가 좋아서 내가 많이 잡았다고 할거 아니야? 야, 괜찮다. 사이즈. 어, 나쁘지 않은데? 오, 야. 그럼, 어우, 사이즈 되게 좋아요. 자, 한 마리. 허추, 허시고 제가 드랙을 아무리 많이 풀어놨기로 그러더니. 아, 이거 진짜 딸려오는 게. 어? 딸려오는 게이거 저기 아니야? 장대? 어우, 장대처럼 느낄만 했어. 시야 좋죠? 셰프리아 낚시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봐봐. 누군 말만 많잖아. <웃음> 77년만 진상이 아니야. 45봉털에 이 정도 느낌이면 큰것 같은데? 오. 오, 요. 요. 저는 이게 짜, 작은 거안 잡아요. 큰거만 잡으려고 지금. 이 마이크가 좋은 거네. 고기가 나오래. 마이크하니까. 곰스타TV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아, 네. 지영이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인정하겠습니다 갈무리하고 막 낚시준비하고 미미님 크크크크 아, 달려형님 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경님 화이팅 축축축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곰스타 나, 낚시TV 채널 같네요 <웃음> 시드래건님 달봉님 목소리는 조금 느끼한데 곰스타님은 경쾌하네요 그쵸 네 그렇죠 시드래건님 오늘 간만에 오른 말씀 하시네요 그쵸 조나단님 뭐죠 자연스러운 채널 진네네2 9,900원 백적 1 k g 예, 아니 형님 배도 그 리모컨으로 하신 거예요? 아 참, 아니 별걸 다 다뤄놓으셨네 <목소리> 아홉 시, 아홉 시4 0 분이야 엄마 너2 시간 넘게 잤어 짜샤 아, 쟤는 맨날 뭘 죄송하대? 예? 아 <웃음> 자 우럭은 카운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럭은 카운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던지고 어이자식뭐 잡고 나온 나온 잡아서 잡고 어 맞아? 아난 진짜 우우야 아빠랑 일미나힘어오여 어씨 사이좋네 그래 난알아등며민 <웃음> 브라더스님 현상남시 출조 기회되는 대로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우 꼬부기님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겠습니다 말지령님 아아도 모름시롱 아 <웃음> 야, 이거. 여러분, 오, 오늘, 응모하시면, 이, 이 렇게 생긴 고 잡아서 드립니다. 오, 이 짜식 잡았어. 아, 얘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잡어? 오, 진짜 사이좋다, 이거. 사이좋다. 그러게. 어, 뭐, 화이팅. 어? 아니, 이 녀석은 우왜 이렇게 잘 따라와? 내감 잡았어 백조기. 아죽여버릴과야 yeah, 무려 두 번만에 감 잡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첫 출조 오전이면 딱감 잡아야지. 나는 백조기 감 잡을 기해가 없었어요. <웃음> <웃음> 오, 씨뭐야 서이주? 아, 색 좋다. 오, 이거 왜 이래? 아, 그래. 합사 슬린즈야, 스파이럴 와이드라고. 어, 전에 자르는 아이스. 어, 괜찮아. 넣어? 어! 넣어도 돼좀 이따가 서태가 소금 좀더 가져오면 저거에... 아, 와우C 사이즈 좋아 진짜 20마리째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큰 어. 큰 놈만 나오지. 그러게? 큰 놈만 나온대요 선태야 아빠 집게 준줘 집게? 어 고맙습니다 선태야 그거 하고 저기 좀 소금 좀더 갖다와서 이제 아. 어. 이동하면서, 할까? 네, 경렬 형님. 성태 화이팅 해라, 저 저, 저 화이팅 해 주셔야지. 말질 형님, 그렇게 시켰어. <웃음> 아니, 뭐, 낚시 데리고 왔으면 이제 잠도 푹잡겠다 하면 소금 좀 퍼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아 리더님, 성태 아버님 안녕하세요. 달봉, <웃음> 아, 달봉님 달복, 안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나? 아 화이팅. 아, 됐어. 물명은, 저, 뭐, 엎드려 절밖에지 아, 네, 화이팅, 네네. 아, 아나 진짜. 화이팅 네. 하시던가요? <웃음> 아, <진짜 아시옵나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야 뭐, 아., 한 마리가 탄성이 나오니, 이거? 오우. 오늘 입질이 되게, 되게, 당차요. <웃음> <웃음> <웃음> 어, 직하죠 어. 아니, 뭐, 선태야, 이거 아빠 릴링 죽인 쟤? 사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웃음> 상태는 아, 낚시 이야기라니요. 이게 막... 달 보기에는 낚시 25년 됐어요. 형님, 저 지금... 와, 요~ 저... 이거... 이거... 3차 넘어요. 3차 넘습니다. 이게 백쪽이라고 누가 그래요? 조금 더큰 수족이지? 오~ 오. 와. 오... 어, 어? 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아우... 쟤는 되는데 왜날안 되지? 상태를 한 시간만 더 잡아! 아이 공격 나이이아 지금 보면 양쪽에 두 원수가 있는 것 같아. 요 어, 전입. 와, 천둥가 대리 같은 찍어 그냥. 쭈꾸미대라 <웃음> 그래. 아, 야, 크다고. 큰 놈이다요, 전입 형님. 그나저나 정말 대단한 체력입니다. 아 어, 오늘 바람이 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더위만 아니면. 와우, 대처다 아우씨, 아이 자식. 이렇게 확 물고 들어간 녀석은. 그렇지. 어. 핫팬들 놀라는데 바로 낚았어 그러게. 어. 기다려야 돼. <웃음> 아, 저는 저는 곰스타 저 녀석이 칭찬을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기본 어, 응. 안 됐다. <웃음> 기본이 <웃음> 야잡힐 사람한테 잡힌 거지 <웃음> 그냥 이렇게 시기를 하고 어, 훈이 형님 들어오시자마자 <웃음> 아, <저식이>. <웃음> <웃음> 아 진짜 짱네 아 <웃음> 진짜 <웃음> 짱네 야나 끊은 지 얼마 안 됐다 <웃음> 아참 엉킨 엉킨 거 아니냐? 예요. 치고 나가는 게내성적을 같이 치니 설마? 아니요아 그러네. 아 아. 오반은 그 아. 아. 아. 진짜 아 저. 더블 같은 소리 하고는 진 오두 방정을 그렇게 떨더니 아, 옆 조사님한테 아, <웃음> 옆쪽 세이못때 민배 씨가 깨 주고. 하하하하 나 씨, 담배셔야겠다. 민 브라더스 님, 저도 내일 백종이 큰놈으로 큰놈으로다가 입질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개치름이끼가 너무 어려... 어, 어 저기하세요. 염장. 현장에서 염장하시면 됩니다. 와 어, 사이즈 크다. 어, 하세요. 어떻안 하고나요? 어. 이따가 달아서 저기 가게같은데서 어, 맡기려 바닥이 좀 거칠다 그러면 대부분 거친 바닥에 큰 녀석, 큰 녀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미끼를 좀 넉넉하게 끼우세요 그러면 남들이 입질 못 받을 때 내가 받을 확률이 좀 있어 어 사이즈 되죠? 아, 그렇군요. 가방에 챙겨놔야겠네, 요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무료한 낚시, 심심하지 않게 질문해 주셔서, 요 자, 보셨죠? 자, 옆에 홈스터나 아들 녀석은 보고도 칭찬을 못 해주는 그런 사이즈죠? <웃음> <웃음> 아, 여기 알콜은 멀리 한지 13년째니까, 어, 좋아하는 관계 없는 걸로. 선택, 큰, 만약에 큰 놈이면, 사모로 함부로, 함부로 드럭뽕하면 안된다? 목줄 사모야? 함부로 드럭하면안 돼. 에이 뭐 그정도는 아니다 오우 3 5번면 되겠다 오 네, 네. 아빠가 빼줘? 보여드리다 또, 또 빠뜨려야지 어 프로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왜 이렇게 못잡지? 자자 거북선 보고있나? 오우 아, 장대 이트. 자국은 장대를 켜주죠. <웃음> 아, 네. 달국내 가족 이야기. 아, 힘드네요. 야, 그러다 진짜 장대면 어떻게 하냐? 아, 오늘 마리스는. 쓰고는... <웃음> 아, 진짜 마리스가 <말이> 있잖아요. <웃음> 야, 아. 야. 아. 초리때 보면 아는 거지, 만야 야, 야, 야, 저, 저, 저, 저, 자, 자, 자랑 좀 해. <웃음> 자, 여러분. 아니, 아니. 자, 장대, 장대. 아. 힘세가 휘는게 장대같았어 아이차 진짜. 아, 힘들, 형이 힘들다고 또 이렇게 재롱을 떠네 아이차. 아 참. 짜 아우 내리면 내리면 뭐라? 이거 장대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야딱봄 모르냐 아. 자 여러분 여기 사이즈 큰 것만 나오네요 아네 오오오오 l 오오늘오늘최대 u 요최대 b 오씨저수족인오오오요와오셨죠 유혹해서 잡는 아, 그스오오 아, 그래. 알았어, 짜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나가면 내가 겠다 <웃음> <웃음> <웃음> 와, 사이 좋아요. 노트북이 배고프다네요. 하 시동 켜. 아, 이런. 아이 에이, 편 아,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아. 이어 아, 그게 아니고 이거 가, 갑자기 편집장이 말 아, 시키는 바람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오, <웃음> 어, 이놈 지금 폴링 오. 어! 야, 좀 보여드려야 드려야 되겠다. 그 와. 미기 없어, 미기 없어. 보셨죠? 짱가 선장님 오늘 점심 느끼게,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와, 형님, 조항 어. 봐. 나 오늘 어. 형님한테 효도 무작위 하고 있어. 어, 요에 만원에 드립니다. 야, 꺼져. <웃음> 셰프리님짱가영한테제 백조기 실력 물어보자아 싫지? 왜 물어봐 어? 사진이나 이런거 아니면 셰프리님 왔을 때 오늘은 내가 놀려 먹어야 되는데 벌써 물어보면 안되지 말지형님시간되면 칼같이 끝내라 해야겠구만 <웃음> 말지형님하고이종대님하고 서로 상반되고 계셔 선생님 전화해서 70마리 70 7 0 전엔 입안금지 해야 되겠네요 <웃음> 이제 막 받던데. 네요 아, 자. 들으셨죠? 야. 3시에 입방하시라 안 되는데. 지금 20 26분 나왔어요. 남았어요2 6분 나왔다. 나이 응. 종택 님, 뭔 일이래요? 무창포 바다가 놀래립니다. <웃음> 어, 원일이 형님이 3시에 가신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3시에 가는 거예요. 어. 저 한번 어차피 30분 늦고 40분 늦고 유리아빠, 달형이랑 곰스타님 보내지 마시지 아... 우리도 좀 살자 아. 자, 마흔다마리 어. 자, 근사치나 마흔다마리 찍으신 분 예,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웃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를게요. 12.5kg예요. 12.5kg요? 네. 그냥 아, 네. 네. 12kg 하시면 돼요. 사장님 저희 백조기를 두 군데다가 택배를 보낼 건데요. 네. 주소가 월요일날 나와요. 네. 이거 4장까지 네 네. 택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